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여기는 더 게임 촬영 현장인데요 과연 게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저도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블링크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링크 로제입니다 너무 이렇게 또 화려하게 세트를 준비해주셔가지고 정말 몰입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어, 블링크 안녕 리사예요 여기는 블랙핑크 더게임 2차 촬영 현장입니다 와우 저는 지금 세탁제인데요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이번 거는 레트로인데요 약간 화보 찍을 때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컨셉이고요 이제 마지막 거는 숲속 <웃음> 그거는 아직 안 찍어봤는데 이따 찍어볼 건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더 게임 촬영 현장인데요 저는 지금 숲속 세트에서 요정같은 옷을 입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더게임 속에서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